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오늘 제가 주변에 산에 어수리 씨앗도 뿌리고 전오 씨앗 남아있는 것도 뿌리고 는쟁이냉이 이식해 놓은게 잘 살아있나 보러 왔다가 지나가는 길인데 운지버섯 이라고 알려져 있는 구름 송편 버섯이 너무 이쁘게 발생을 했기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도 제 놀이터 주변에서 죽어있는 참나무에 이 운지버섯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걸 보고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운지버섯, 자 구름 송편 버섯인데 우리가 운지버섯으로 부르잖아요. 자 알기 쉽게 운지버섯 무조건 채취해 오시면 건강에 좋은 버섯입니다. 라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또 우려 섞인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었고 잘하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인 김에 다시 영상을 제작합니다. 우리가 운지버섯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니까 모델분이 폭포 옆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외치면서 어떤 음료를 선전한 광고가 있습니다. 운지천 이라는 음료인데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운지천의 주재료가 이 운지버섯 추출물입니다. 예전부터 건강 음료로도 시판되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이 운지버섯에 추출한 추출물이 항암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운지버섯이라고 안하고 이 기화장 회색의 기화장이 이렇게 첩첩이 충첩되어 있는 모습이 기화 같다고 해서 기화버섯 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버섯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항암제로 만들어져서 시판 되었는데요. 1970년대에 벌써 보험 처리가 될 만큼 유명한 항암 치료제 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나 식품 관련 또 의학 관련 연구소 같은 데서 불철주야 끊임없이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 진행도 됐고요 많이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제로서 시판되고 있는 항암제도 있는데 종래에 쓰던 화학요법이나 재래적인 방법 방사선 요법에 비해서 부작용도 적고 면역 체계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을 활성화 시켜 주고요 고혈압을 억제해주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주면서 혈당도 강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꼭 채취해와서 말려 놨다가 차로 드시곤 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이제 채취해서 먹어 봤거든요 먹어본는 너무 써요 너무 쓰기 때문에 감초도 넣고 대추도 넣고 요런 정도는 첨가해서 드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연에 나는 거를 왜 채취하냐고 이렇게 썩어있는 나무를 이렇게 부유시키기 때문에 놔두면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건 사실인데 살아있는 나무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에 있는 것 어디든지 있습니다 채취해서 하라는 것이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뭐 채취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혜롭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를 제가 빠뜨렸는데 6월 7월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여름에 이런 고목이나 이 나무 그루터기 쓰러진 나무에 6,7월에 많이 발생하는 버섯이 운지버섯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옆에 이런것들은 보면 좀 색도 바랬고 지저분 하잖아요. 채취해서 보면 아래쪽이 검기도 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빨갛게 곰팡이가 슬어있는 것도 보입니다. 요거는 조금 오래된 것이에요. 요거는 작년에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도 위에 부분은 깨끗해 보이는데 채취해서 아래면을 보면 좀 지저분한 부분도 보이고요 여기 자실층이 좀 지저분합니다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색이 좀 약간 황색이나 검은색으로 젓갈색으로 변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 갓 위에 부분이,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갓 위에 부분이 아무리 깨끗해도 자실층에 곰팡이가, 붉은색으로 곰팡이가 슬거나 이렇게 흑갈색이나 젓갈색으로 변색된 것은 가급적 채취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해 년도에 이게 발생을 해서 깨끗한 것, 자실층이 비교적 깨끗한 것을 채취하셔다가 지금도 보시면 오래돼서 딱딱해요. 이 건조가 잘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깨끗한 것은 가져다가 말려서 뭐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셔도 되는데 깨끗하게 세척을 한번 하신 후에 찜기에다가 쪄서 다시 건조시켜서 보관을 하면 부패도 되지 않고 곰팡이도 쓸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자실층을 봤을 때 곰팡이가 슬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채취해 오시고 또 채취해 오셔서 요거를 세척하시고 먼지 같은 것 위에도 먼지가 묻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 같은 거 잡티 같은 거다 제거하시고 찜기에 한번 쪄서 건조를 하시면 오래오래 두고 보관하시면서 드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암효과 있죠. 면역을 활성시켜주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고 혈당도 내려주는 아주 좋은 버섯. 작년에 알려드리지 못했던 깨끗한 버섯만 채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